여러분들 곧 있으면 g t 8온라인에 레일건이 출발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개인화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구요 라이노 탱크를 무려 8발에 터트릴 수가 있죠 참고로 RPG도 8발 얘랑 데미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총이 사기인 이유는 바로 히트스캔이라는거 빵! 끝! 이미 GT5에는 폭발탄도 있고 밸붕 사기무기인 오프레스 MK2도 나온 마당에 갈덴 가더라도 레일건 하나쯤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이거는 다른 얘긴데 요즘 위도 메이커랑 아토마이저, 어놀리의 헬브링그가 무기 상점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사무소라는 부동산을 구매하시고 거기 맨 위층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덱스가 쓰는 야구방망이 빨간 거 이것도 나오려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야구방망이는 이게 개조가 안 돼요. 일단 뭐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레일건이라던가 방망이라던가 곧 있으면 은 무기 밴이라고 출시가 될 거예요. 거기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규 차량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먼저 캐런부어 분류가 오프드네 국산차인 포니 픽업이 살짝 떨어는군요 이런 차 굉장히 좋아요 이 클래식한 갬성 뭐 산도 잘 타겠죠? 얘는 오프로드니까 그 다음에 클래식 브로드웨이 신규 브랜드가 출시가 됩니다 클래식 핸들을 보시면 여기에도 클래식 로고가 박혀있군요 윌리 스타트 윤리 안돼 다음에 화물송기? 이게 왜 있지? 설마 이게 온라인에 구매가 가능하도록 출시가 되는 건가? 설마? 이게 GT밥에서 미션용으로 가끔씩 등장하는 비행기거든요 GT밥 위에 원래 있던 건 2인승 새로 추가된 건 5인승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이게 기본 제가 동료들을 태워볼게요 동료가 못 타요 그리고 제가 내릴 때는 아니 뭐야 이거 이번에는 5인승짜리 신규 비행기 아니 얘들도 못 타는데? 내려볼게요 아니. 내릴 때는 역시나 텔레포트 뭐야 이거 이 비행기가 어떤 식으로 출시가 될지 모르겠군요 구매가 불가능한가 이게? 그 다음에는 머슬카인 윌라드 유도라 와 디자인이 진짜 사악하게 생겼어요 심지어 뒷모습마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링 에버론 스포츠카입니다 이차 뭔가 낯이 익네요 이거 어서본것 같은데 차체가 완전히 바닥에 붙어있어요 그리고 픽업트럭 형태인데 뒤에도 그냥 다 막아버렸고 제가 방지턱을 밟아볼게요 여기서 와 가리 이런 젠작 못 지나갑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위니 이씨 랠리 SUV에요 제가 옆에다가 일반 이씨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소형차예요 확실히 소형차보다 사이즈가 큰 모습 근데 멀리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툰드와 팡테르 스포츠카고요 실제 차량은 말도 안되게 사기적인 자동차예요 디자인도 뭔가 신기하고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의 주인공 오셀럿 버츄 이 뒷모습 제가 포르자 로전 5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 얘는 로터스예요 로터스 에바이아 여러분들 뒤쪽에 구멍이 뚫려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뒤쪽 휀다까지 여기 사이로 총알을 쏴볼게요 아, 통관안 됩니다. 일단은, 4륜구동 얘가 전기차예요. 소리가 없어요. 아무 소리 안 들리죠?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가 굉장히 빠르고요. 오, 뭐야, 이거. 뭔가 부스터로 받는 것처럼 순식간에 치고 나네요. 이 차가 실제로 출시가 된다면, 은 그때 제대로 보는 걸로 하고. 그렇다면, 은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